안녕하세요 리선드류 강제를 하고 있는 에버먼 스튜디오의 꼬현비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단톡방에서 도장 툴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도장... 제가 생각해보니까 도장 툴에 대해서는 딱히 따로 설명을 해놓은 영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도장 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라이브를 해보니까 구연동화풍의 음... 설명을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Ctrl J를 눌러서 새로운 복사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고 도장 툴은 단축키가 S죠 네, 여기 있습니다 S키를 클릭해 주시고 기본적으로는 오 p 시티가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장툴의 사용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Alt키를 클릭해서 내가 여기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이 점을 지워야겠다 그럼 Alt키를 클릭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쪽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여기를 클릭해서 이쪽에 동글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음, 도장 툴 같은 경우에는 복사를 하는 건데 조금만 클릭을 해도 뭐네번씩 내려가죠 그렇기 때문에 뭐 히스토리의 개수가 적다던가 했을 때는 나중에 고치고 싶어도 고칠 수가 없게 되죠 이미지 자체에다가 뭔가를 했을 경우 물론 밑에 레이어가 하나 더 살아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위에서 뭔가를 했고 그 위에다가 도장질를 했다 그러면 은 살리기가 힘들죠 히스토리가다 내려가 버렸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이미지 자체에다가 하는 게 아닌 새로운 빈 레이어에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새로운 빈 레이어에서 작업을 해 주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 부분 네모머에 플러스가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새로운 빈 레이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빈 레이어를 만드는 단축키는 컨트롤 l Shift N M이 아니에요 N이에요 제가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어쨌든 해주시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빈 레이어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두 개나 쓸 필요 없으니 까한번 지울게요 여기서 똑같이 Alt 키를 눌러서 클릭을 해주시고 Alt 키를 눌서 클릭을 한다는 거는 이 부분을 가지고 내 브러쉬의 크기만큼 가지고 이쪽에다가 복사를 하겠다는 뜻이죠 클릭을 해 주시면 되는데 실제 지금은 작업이 안 되죠 왜냐면 밑에 레이어가 있으니까 그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지금 제가 작업을 하는 레이어는 비어있는 레이어이기 때문에 뭔 짓을 해도 복사가 안 됩니다 자 그럴 때 얘는 요 윗부분을 보시면 샘플 있죠 샘플을 커 u 트 레이어가 아닌 올 레이어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게 되면 제 눈에 보이는 밑에 레이어가 있든 위에 있든 위에 있으면 안 되겠죠 어쨌든 밑에 보이는 레이어에서 이렇게 끌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는 이빈 레이어에 작업이 되죠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뭐 나는 점을 도로 살리고 싶은데 그럴 때는 에 어차피 이 이미지 자체에 데이터가 생성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이빈 레이어에 있는 도장지를 지워주게 되면 도로 살아나죠 그리고 예를 들어 다른 부분 이런 부분을 다 지웠어요 보기, 보기 안좋으니까 다 지웠다고 했는데 어? 알고 보니까 지우면 안 되는 거였다거나 아니면 너무 지워버리니까 뭐 인상이 바뀌었다거나 특히 이제 점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큰 점의 경우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 100%를 해버리게 되면은 너무 옆에 있는 게뭐 딸려 붙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죠. 더블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런 거 작업할 때는 대략 한 22% 정도 이거는 뭐 본인의 마음이었는데 저는 22로 했었어요. 그래서 한 군데서만 이렇게 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패치나 아니면 뭐 기타 피부 툴 같은 게 요새는 잘 나와 있으니까 점 같은 거 지는 건 간단하죠 패치를 없애도 되고 컨텐츠를 어애셔도 되고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더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좀 이상해요 쉽게 잘안 돼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조금 조금씩 갖다 붙였었죠 자 이런 방법이 있고 여튼 방금 제가 나머지 피부 트러블들 다 지웠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근데 어? 지우면 안 된대 그러면 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지우개로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죠 지워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상관은 없는데 좀 옅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에 오파시티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고 기억을 해 주셔야 될 점은 이 샘플 부분이 올 레이어 그리고 꼭빈 레이어에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짜잘합니다 그런데 이걸 한 개의 레이어에 작업을 했다 헷갈리니까 귀찮으니까 우선은 한9 0 c 잡고 한 개의 레이어에 작업을 했어요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목도 하고 이렇게 다지웠단 말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지주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좀 옅게 해야겠다 나는 점은 아예 없었으면 좋겠고 나머지가 옅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이게 한 개의 레이어에 작업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걸 낮췄을 때이 점도 다시 살아나죠 그러다 보니까 어 뭔가 다른 오브젝트라고 생각이 들면 꼭또 다른 빈 레이어에 작업을 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레이어 2번은 점만 그리고 하나 더 잡아서 레이어 3번은 이렇게 다른 것들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는 게 나중에 더 편하죠 물론 갖다 붙여도 상관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합쳐버리게 되면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겠죠 이 상태에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봐서 이 부분을 잘라다가 붙여도 되긴 합니다 그러면 2번 레이어에는 응? 음? 3번이었나 이거 2번 맞는데 여기서 컨트롤 X 그래서 레이어 3번에다가 갖다 붙여도 되겠죠 하지만 그 자리에 붙질 않아요 또 위치를 이동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귀찮죠 이런 아, 식으로 해도 되긴 하는데 귀찮죠 이게 더 차라리 그냥 레이어 하나 만드시기 도 빨라요 아무튼 오늘은 도장 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억을 해 주실 거는 올 레이어 오파시티 같은 경우에는 음, 그때그때마다 다르죠 이건 정해진 값이 없어요 100%로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100%로 해서 예를 들어 이런 점 같은 경우 이런 점은 그냥 100으로 지워도 상관이 없죠 이렇게 근데, 이런 뭔가, 디테일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배으로 했을 때는, 여기 있는 게 바, 그대로 복사가 되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밝기와 뭐, 기타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퍼시티를 약간 낮춰서, 조금 조금씩 해주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도장은 요새 솔직히 잘안 써요. 제가 도장을 쓰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제, 잔머리 제거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그냥 패치로도 가능하긴 한데 얘를 끝까지 지우고 싶단 말이에요 끝까지 지우려고 했는데 이렇게 퍼져 나오게 되죠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은 100% 퍼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때 주의 색깔을 복사해서 우선 끊어냅니다 퍼지지 않게 끊어주고 그 다음에 패치라든지 컨텐트어웨어로 작업을 해주죠. 이렇게 하게 되면 퍼지지 않거든요. 이럴 때 이외에는 제가 최근에는 도장을 쓴 일이 별로 없어요. 뭔가를 뭐 복사를 한다고 하면 차라리 퀵 마스크 같은 걸로 이렇게 잡아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복사를 하죠. 거의 도장은 최근엔 잘안 쓰긴 하는데 어쨌든 질문이 들어왔길래 네,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